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예능 효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서 번지는 효과 인데요 이 효과의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tv 를 보시면서 다양한 예능에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싶거나 강요를 할때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효과 역시 모바비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보시고 잘 활용하셔서 재미있는 예능 효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했고요. 오늘 배울 기능은 키프레임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하는 소스는 다르지만 적용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을 찾아서 컷 편집을 할 겁니다. 한 이쯤 되겠죠? 바로 이렇게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컷 편집을 하고 끝나는 지점 가가지고 다시 컷 편집을 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 좋게 이렇게 간격도 늘려 보고요. 컷 편집한 클립에 인디게이트 있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Ctrl-C, Ctrl-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본이 하나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클립을 쭉 누르고 위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비디오 트랙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클립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프레임을 적용할 거잖아요. 도구창에 들어가셔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저희는 고급을 사용할 거니까 고급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었는데 첫 번째 키프레임은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시는 위치에서 나타내고 싶은 부분의 위치만 조절하시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키프레임에 가서 크기를 조절해 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서 중심을 딱 맞춰보겠습니다. 중심을 맞출 때 보시면 이렇게 쭉 잡고 끌다 보면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나올 겁니다. 이러면 중앙이 딱 맞아진 겁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 두 번째 키프레임을 클릭을 하시고 이 불투명도를 완전히 없애줍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쫙 퍼지는 느낌이 나죠? 그런데 뭔가 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퍼지는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퍼지는 느낌이 좀 별로잖아요. 그런것 조절하실 때는 키프레임 간격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정도의 키프레임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 키프레임 간격을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화면 크기도 조금 많이 늘려주겠습니다. 중심을 맞춰주고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뭔가 좀더 퍼지면서 딱더 절단력 있게 그렇게 나가죠? 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이것도 뭔가 부족하다 싶어서 응용을 좀더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에 맞게끔 응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나 더 해줄 건데요. 이 키프레임을 추가를 할때 꿀팁이 있는데 그냥 키프레임 추가를 누르셔도 되지만 컨트롤 T를 딱 눌러주시면 키프레임이 하나 더 생기면서 앞에 있던 키프레임 효과와 똑같이 하나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 선택을 하시고 크기를 좀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격을 쭉 늘려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뭔가 조금 더딱 은은하게 퍼지는 듯 하면서 절도 있게 퍼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이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과 두 번째 키프레임을 늘리게 하고 뒤에 키프레임을 짧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또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때는 좀더 여러 가지로 은은하게 퍼져 나가죠.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은 위치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때 두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불투 명도를 50 정도로 두는 겁니다. 50으로 두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100% 있다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뭔가 더 퍼지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은 거지만 더욱 무궁무진하게 크기라든지 키프레임 위치를 조절해서 취향껏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렵고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한 가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까 두 번째 보여드렸던 것처럼 키프레임을 두 개만 둔 상태에서요. 두 번째 키프레임을 불투명도 0으로 두시고 이 화면의 크기를 크게 키웁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 간격만 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짧게 되면서확 커지는 효과 있죠? 이 효과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서 정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